최고의 인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는 말씀은 최고의 인생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명이나 소명이나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행복하고 항상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최고의 인생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즐김, 누림, 조움입니다. 즐김을 알아야 즐거운 인생이요. 행복한 생을 살수 있습니다. 즐김은 자신의 일에서 시작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재미있게 하면 즐길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대회에 나가서 즐기면서 하면 오히려 성과가 좋고 기분이 좋습니다.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면 몸도 안풀리고 게임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즐기면서 하는 운동이나 일을 재미가 있고 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항상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고의 인생은 누림입니다 누림이 없는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될수 없습니다 누려야 행복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누리는 것입니다. 귀호식품을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커피를 즐기고 좋아하는 차를 즐기고 술을 즐기고 사는 것이 누림입니다.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삶은 억울한 인생이요. 후회와 한탄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다음은 좋음입니다. 매 순간 좋다고 느낄 때 최고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어떠한 상황이든 좋다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면 최고의 인생입니다. 굳이 감사합니다 하고 심게 말하지 않아도 매 순간순간 좋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항상 행복하고 쉬지 않고 행복을 알아차리고 좋다고 느끼는 것입니다.